EGR 밸브가 교환되어 있습니다. EGR 밸브 쪽에서 이제 공기량이 상당히 이제 적게 움직이는데요. 단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EGR 밸브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는 R 엔진 중에서도 이제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는 EGR 쿨러가 저사양, 그러니까 이제 개선전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EGR 쿨러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요. 많이들 지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증상일 때 EGR 밸브를 먼저 교환하는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다시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고장이 있는 EGR 쿨러보다 EGR 밸브를 먼저 이렇게 교환을 하는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어보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EGR 밸브가 움직임에 있어서 공기량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EGR 제어 같은 경우는 EGR이 작동됐을 때 배기 가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공기량이 이제 줄어야 됩니다. 그에 맞춰서 EGR 작동 대비 공기량이 줄어야 되는데 공기량 자체가 이제 줄지 못하게 되면은 에어 플로 센서가 이제 그 고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작동은 EGR 밸브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기량이 줄지 않는다. 에어플러 센서 쪽에서 들어오는 공기량이 줄지 않는다 그러면 은 컴퓨터는 EGR 밸브를 이제 고장을 났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GR 밸브가 이제 작동이 문제가 됐을 때는 구형사양 같은 경우는 EGR 쿨러를 의심을 하셔서 쿨러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쿨러 뭐 확인 방법은 여러 동영상이나 뭐 전에 그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EGR 쿨러가 문제가 있을 때 EGR 밸브를 교환을 해서 고객과 트러블이라든가 그런 마찰이 없을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